무당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의 시선을 대통령과 영부인 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말을 엮어내는 솜씨가 과연 이재명답습니다. 이재명의 딸들이 좀 눈을 떠야 할 텐데 이 나라 어린 여성들이 어쩌다가 저런 인간에게 휘둘리게 됐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김현옥씨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은 파보면 파볼수록 간단히 묻힐 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찰은 그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이고 향후 피의자가 될 가능성 도 없었다. 자택의 외부에 침입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동안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 못 믿어온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라야 믿지 안 그렇습니까? 국가수의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사연을 알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비리 관련 핵심 열쇠를 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차례대로 사라져온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이자 주요 증인이었던 김병철 씨 2022년 1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등세 사람에 불과 40여일 사이에 한 사람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 법인카드 요용 및 국고손실주의 관련 인물인 김현욱 씨까지 총 4명째입니다. 한 명이 사라지면 그것은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만 두 명, 세 명, 그리고 네 명째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주변에서 마치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연일 뿐이라고 이재명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오직 이재명 자신 뿐인 것 같은데 오늘 방송에서는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고김현옥씨에 관하여 알려진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출신으로 2009년부터 2018년 경기도 성남지역 정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둘째 2020년 12월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비상임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셋째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왔던 배소연씨와도 밀접한 관계자로 최근 이재명 김혜경 부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관하여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현욱씨가 고인이 된 사건에 연루된 또한명 성남시 법인카드 불법사용 을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공무원 배소연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변호사 이재명 시절에 그의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둘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 성남시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경기도지사를 하던 때에는 경기도 5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배소연씨는 주로 이재명과 그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인 심부름 을 해온 것이 업무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소연씨가 법인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고 김현욱씨의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소연씨가 김혜경의 지시로 소고기 초밥 회덮밥 등을 살때 점심시간이 아닌 경우 김현욱씨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다시 해당 식당을 찾아가서 먼저 결제된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 하고 법인카드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둘째, 이렇게 한 이유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예를 들어 오후 4시, 저녁 8시 이런 식으로 식사시간 외 사용시간이 찍히면 불법 사용을 의심받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에 음식을 사야 할 경우 예외 없이 김현욱 씨 카드를 포함한 몇 장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맞추어 업소를 찾아가 해당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한 다음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점심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시간이 찍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사용된 개인카드 몇장중 하나가 바로 고김현욱 씨의 개인카드 이고 경찰이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고김현욱 씨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재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의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과연 이재명의 말처럼 이재명과 상관이 없는 일인지 지금부터 좀더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첫째 이재명과 이재명의 부인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김현욱 씨가 고인이 되었다는 점. 둘째 김씨는 원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으로 성남시 지역의 기밀과 정부 관련 일을 했던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과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셋째 이재명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태영 변호사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비상임 이사를 지냈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라고 하는 기관에 김현욱 역시 비상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어떻습니까 이래도 김현욱씨가 이재명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김현욱 개인카드를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바꿔치기용 카드로 제공되었을 정도라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부부 입장에서 적어도 배소연씨를 믿어온 만큼이나 김현욱 씨도 믿을만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웬만한 힘일쯤은 공유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추론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고 김현욱 씨에 관한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배소연 씨의 놀라운 재산 규모가 드러났고 배소연 씨와 김현욱 씨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던지에 대한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배소연씨 소유의 부동산은 서울의 아파트 두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 있는 빌라 한채를 포함하여 총 50억 상당의 재산규모로 평가되는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닌 공무원 신분의 배소연 씨가 어떻게 이 정도의 부를 축적 할 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고 김현욱씨가 배소연씨 소유의 수원시 빌라에서 살아왔던 점그 빌라의 1층 식당 주인이 배소연씨와 김현욱씨를 이 빌라 에서 수차례 본 사실이 있었다고 가세현 김세희 대표에게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두 사람이 어느정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소한 잡신부름까지를 십수년간 해왔던 배소연씨 그리고 배소연씨의 이상한 재산 그리고 또 배소연 김현욱의 수상한 관계 이 정도라면 뭔가 냄새가 나도 굉장히 진동하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고 김현욱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나에게 엮는다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을 참 교묘하게 합니다 무당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민의 시선을 대통령과 영부인 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말을 엮어내는 솜씨가 과연 이재명답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강압수사가 비극의 원인이라고 교묘하게 초점을 흐리는 솜씨 좀 보십시오. 참으로 요망한 말솜씨 아닙니까 안 속는 사람들은 그가 뭐라고 해도 속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의 지지자들 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믿어버리는 자들이 문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들을 말만 듣고 안 듣고 싶은 말은 귀를 닫아버리는 그의 지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에게 이재명의 억지는 통하 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인과관계 설명은 통하지가 않아서 바로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딸들이 좀 눈을 떠야 할 텐데 이 나라 어린 여성들이 어쩌다가 저런 인간에게 휘둘리게 됐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재명의 최근 저학력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면 보통 어안이 벙벙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재명의 이 기가 막힌 거짓말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서초강남송파는 선거 때마다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표가 나오곤 하는데 이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저 인간의 머리가 어떻게 된 머리 속인지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정동 개발 비리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몇 사람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것을 최종 결제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의 아들이 돈 받은 것 하나 가지고 대정동 비리는 국민의힘 비리다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대정동 개발비리 연루된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이 불과 한달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때도 자신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문기와 이재명 이두 사람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무려 보름간이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간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합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모른다고 말해온 사람 객관적 팩트조차도 사실을 비틀어서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 그가 이번에도 고 김현욱 씨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